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오히려 이 질병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 빨리 해야겠구나 이거를 너무 늦추면 안 되겠구나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슬리골 탈부 진단 딱 나면 수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한책 시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많이 음... 하잖아요 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진짜 환자마다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거는 수술하기 전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육량이 어느 정도 있고 그 근육량을 보존하는 상태에서 슬개골의 배열에 맞춰졌을 때 훨씬 더 재발이 잘되고 회복도 빠른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주의해야 될 것들만 지키면서 산책을 하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주의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미끄럽지 않은 것. 네. 두 번째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드리프트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 애들이 다다다다다 뛰어와서 저기서 돌아가서 방향전환을 해서 하는데 이 경고를 땅에 딛고 돌리는 순간 희대축이 돌아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음. 근데 이게 나중에 반복이 되면 이 도는 에너지 때문에 십자인데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얘는 땅에 박혀있는데 몸은 돌아가 버리는 거야 음. 그러면서 슬개골도 다시 빠지고 음. 여기 십자인데도 네, 네, 네, 네. 끊어져 버리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드리프트 하지 말고 계단 얘기 되게 많잖아요 음. 계단도 안 올라가는 게 좋고 계단은 저는 왜안 오르라고 하냐면 만약 계단의 스탠스가 폭이 넓은 계단이라면 올라가도 된다고 라할것 같아요. 대한민국 특성상 계단들이 사람에 맞게 설계가 돼있어한 발짝 올라가면 다음 발짝이 올라가야 되는데 강아지들은 이 계단을 이렇게 짚고 다음 발을 올리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다음 발이 올라가거든요. 개구리처럼 이렇게 애들이 다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단을 오르는 게 근육에 되게 도움이 되는 운동인 건 사실이긴 한데 스탠스가 짧은 계단은 앞다리가 뒷다리에 밀려서 뒷다리0 올라오면서 앞다리가 밀려나가기 때문에 또0 0이0 0 0 0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0 0 0 0 0 0 0 0 0 0 0 0그0그0 0 0 0 0 0 0 0 0 0 0 0 0 나도 되게 많이 배우네 이게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 산책은 적당껏 하는 게 좋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산책을 하는 건 괜찮지만 흥분도가 높은 친구라면 이런 친구들은 강아지 운동장 가서 막 뛰어노는 거는 진짜 안 좋겠다 거기서0 드리프트를 너무 많이 하니 그리고 계단도 올라가는 건 좋은데 한번 올라가서 내 몸이 다딱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는 아이들은 괜찮지만 조금면 차라리 그냥 안고 올라가라 네. 그리고 만약 가능해서 산책 코스를 정하실 수 있다 그러면 약간의 오르막길을 걷는 게 근육에는 훨씬 자극이 많아야 돼요 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오르막길 을 올라가지 말라고도 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이근육에 언제 자극이 되고 빠지지 않게 유지를 할수 있냐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런닝머신을 평재서 하는 거랑 세워놓고 하는 거랑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극이 언제 더 많이 오느냐? 그러면 이거 이거 사람들 되게 많이 궁금해할 거예요. 슬개골 탈구 때문에 집에 계단 놓는 사람이 많아. 음. 침대랑 소파에 계단 놓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 계단들 보면 나도 이거 애들이 잘못 쓴다라고 생각한 게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오히려 막 불편해.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네. 그러면. 계단이 좋아요? 경사면? 이 웨지 형태로 된게 좋아요? 저는 웨지 형태로 된걸 사라고 추천합니다 음. 근데 저도 제가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계단보다는 웨지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음. 집에서 사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올라가서 교차해서 다리를 천천히 이렇게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그것도 되는데 대부분의 이 계단형을 구매하신 보호자님들이 느끼겠지만 절대 이걸 사용하지 않고 날라가요 아. 어, 맞아요 타다다다 타자다다. 뛰어서 또 올라가고 타다다다 타자다다. 뛰어서 또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음. 계단이 사실 무용지물인 경우들이 많죠 음. 그 부분은 사실 계단과 또 친해지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이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세요 수술 후에 입원 얼마나 하는지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6일 정도 이건 수의사마다 충분히 다 달라요 음. 뭐한 3일 만에 퇴원하시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일주일, 뭐 2주까지 있는 아이들도 있었던 것같고 음. 근데 이게 수의사의 판단에 이거는 자유롭게 맡기셔도 될것 같고 저도 6일이라고 말했지만 안정화가 더 필요한 친구들은 조금 더, 더 길게, 길게 있을 수도 있고 때. 오히려 너무 얌전하게 잘 있어서 집에 가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일찍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슬개골탈구가 둘다 있어요 그러면 양쪽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은지 한 쪽씩 하는 게 좋은지 이것도 수의사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수의사 선생님들은 양쪽을 한 번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음. 양쪽 다삼기인데 한쪽 한쪽씩 한 적이 근래 1년 안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생각보다 케이스 많잖아요 뭐 일주일에 많으면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한쪽씩 해야 돼? 라는 아이들이 많이 없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또 이게 한쪽만 갖고 있는 아이들은 되게 드물어요 맞아요 네. 그게 선천적인 질환이니까 양쪽 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슈 중에 하나가 비용적인 것들도 있어요. 아, 결국에 마취를 두번 나눠서 하게 되면 혈액검사도 또 새로 해야 되고, 마취도 또 새로 해야 되고, 입원비도 또 새로 청구를 해야 되네그 다음에 아이한테 기억력적인 측면에도 있어요. 병원에서 네, 안 좋은 기억이 한번더 네, 생기죠. 스트레스를 두 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럴 바에야한 번에 잘 교정해 놓고 양쪽 다리를 하면 도대체 뭘로 걸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걷는 것들은 수사나사님들이 기가 막히게 다 코칭을 해 주실 거라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한 번에 해놓고 재활을 하는 게 훨씬 더 예우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슬개골탈부 수술은 봤더니 생각보다 너무 잘 걷더라고요 음. 수술 후에 네. 수술만 잘 되면 네. 그 후에 되게 생각보다 잘 걸어서 네. 그러면 이런 경우 한쪽은 3기다 아 그리고 확실히 수술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한쪽이 막 1,2기에 좀 애매해 음. 그거는 사실 보호자님 판단에 저는 많이 맡겨드리는 음.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결국 슬개골 탈구라는 질환 자체가 기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활차고에서 슬개골들이 계속 마모가 되다면 얘 리지가 계속 깎여요. 이 능선들이 계속 깎이면서 이게 점점 점점 점 완만해지게 돼요. 그러면 더 탈구가 되기 쉬워서. 그래서 보통 이제 하는 김에 얘는 그냥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소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수술을 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거 엄청 궁금해하실 거예요 영양제 영양제 우선은 제가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영양제를 먹는다고 수술을 해야 될 애가 수술을 안 하게 되진 않아요 이건 확실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양제를 먹는다는 건 건물이 무너져 가서 이제 금이 가면 우리 가끔 아파트 개보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다 이렇게 시멘트 발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느낌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그래도 이거라도 하는 게 낫잖아. 안 하는 네. 것보다. 미리 준비해 놓는 거. 네. 그래서 영양제를 어떤 걸 언제 추천하는지도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슬관절 질환이 있는 친구들은 영양제를 평상시라도 복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인터넷에 너무 너나 할것 없이 관절 영양제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보호자님들조차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정보의 홍수에 빠져버려서 좀 힘드신 경우도 있죠? 저는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인터넷 가격이랑 수의사가 동물병원에서 처방하는 가격이랑 큰 차이도 없고 한다고 하면 유통과정에서 사실 좀 안심할 수 있고 동물병원으로 들어오는 제품들을 조금 더 권장을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병원에 어떤 제품을 드렸다라고 함은 이 제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해당 동물병원에 있었을 거고 그거에 대한 누적된 데이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권유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터넷은 아까 그 보조기랑도 좀 비슷한 변화인 것 같아요. 다 좋다고 하니까. 음 저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보좌님이 뭐라고 말하면 이제 몰래 들어와가지고 봐요. 처음 보는 건데, 이렇게 찾아보면. 다 좋대 제가 보면서 아이거 먹여야 되겠는데 만병통치약 같은 좋 좋은 다들어있 있대. 음. 데 사실 실제로는 함량 자체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나 to c 제 e c k out 관절에 관련된 영양제들이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 하나는 s Check out the c o m m e n 성성 The c 성성 m e n t s The comments. t 요즘 진짜 각광받는 오메가 h 가 c o 가 m e n t s t 뭐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추천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한테는 관절 쪽만 생각하면 오메가3도 좋지만 우선 이런 연골의 구성 성분뭐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뭐 이런 것들을 먹이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고 왜냐면 이제 상처가 나면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서 거기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한 5, 섯살 넘어가면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소염작용이 좀 훨씬 더 높은 영양제이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늙어서 다른 관절염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3를 먹이는 게더 좋고 당연히 둘다 먹이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거 같아요? 저는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 두개다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예를 들면 이제 체내에서 지방 자체를 흡수를 못하거나 분해를 못하는 췌장염 뭐 특히 음. 뭐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영양제 자체가 독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쵸. 그거 먹고 아, 막 구토하면서 췌장염이 네. 일으킨다거나 네. 흡수를 못하니까 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저도 두 가지를 그냥 둘다 네. 가장 추천드립니다 슬개골 탈구 수술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응. 복잡하잖아요 그래도 보호자님들이 어차피 직접 못 하실 거니까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오히려 이 질병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 빨리 해야겠구나 이거를 너무 늦추면 안 되겠구나 응. 이거 이해하실 수 있을 응.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수술의 목적 자체가 이 슬개골을 제 위치에 돌아간다 라기보다는 돌아가 있던 근육의 배열을 다시 일렬로 만들어준다 라고 포커스를 맞추시면 더 좋아요 개그 중에 할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슬개골이 안쪽으로 돌아가서 힘의 방향이 많이 돌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볍게 할수 있는 수술은 이쪽 지지대를 이완해주는 수술이에요 여기에 구축이 되어 있던 걸 살짝 풀어주면 얘에서 이완이 돼서 이쪽으로 가는 힘이 음. 생기고요 반대로 이쪽은 좀 늘어나 있을 거예요 바깥쪽은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지저를 오히려 잘라서 땡겨서 봉합을 해주면 이게 힘의 방향이 좀나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되게 마이너한 수술들이에요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경골조면 아까 설명드렸던 활차구 성형술은 이렇게 깊이 있어야 되는 활차구 자체가 소형견들은 이렇게 낮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활차구를 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를 네, 더 파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정을 대고 네, 망치질을 해서 쳐서 여기를 더 깊숙하게 파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은 이제 경골조면인데 사람도 똑같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정강이뼈에 튀어나온 이 부분이 이게 여기인 거죠? 네, 이게 동물들은 여기로 돌아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슬개골이 탈구된 상태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이 돼서 돌아간 경우들이 많아서 이 경골조면이 여기로 가있다 이 경골조면을 잘라서 돌려서 붙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수술을 할때 아까 첫 번째가 좀 마이너한 방법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거를 근육이 여기서 잡아당기고 있을 거니까 여기를 조금 약하게 해서 이쪽으로 좀더 돌아가게 해주고 이쪽은 짧게 해서 더 이쪽으로 당겨주는 거두 번째가 얘를 깎아서 더 깊숙하게 만들어줘서 들어갔을 때 빠지지 않게 해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보통 슬개골탈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뼈가 이렇게 돌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를 여기를 잘라서, 잘라서 돌려서 돌려주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 이게 여기 달려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힘의 방향이 계속 안쪽으로 밖에 못 가거든요 음. 그래서 이 힘의 방향의 원심 구심점 자체를 여기로 바꿔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부수고 다시 만들어 준다는 게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일자가 되지 못하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아무리 깊숙히 넣어봤자 이렇게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라서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근육과 이 슬개골의 배열이 일자가 되는 거 음, 아, 그게 수술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매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좀 심한 아이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스케일슬개골 수술 방법 중에 이 경골조면 이식술이라는 수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수술은 한계가 좀 있어요 성장판이 다닫히지 않는 어린 아이들에선 적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음. 그때는 조금 다른 방법들을 고안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